제가 지금 나가기 전까지 1시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로 스킨케어를 빠르게 해줄 건데 에뛰드 순정 약산성 시카 톤업 패드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 에뛰드 순정 라인에서 나온 톤업 패드인데 요즘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안에 집게가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천천히 씻고 나왔더니 벌써 약속 시간이 1시간도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제가 제일 집에서 가깝거든요. 제일 가까워서 지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면이 탄탄한 그런 재질이에요. 흐물거리는 그런 재질이 아니고 이렇게 좀 탄탄한 이렇게 텐션감이 충분히 느껴지는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쓱쓱 닦아줘도 보풀 같은 것도 안 일어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예민하신 분들도 사용하기 괜찮은 그런 패드 언더텐 바닥 포도 수분 토너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아마 한 작년 여름쯤에도 영상에 올렸었는데 되게 순하게 잘 사용하는 그런 토너예요. 이렇게 물 같은 토너거든요. 이렇게 피부 결 따라서 이렇게 결 정리가 되면서 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쓱쓱 발라줄게요. 오늘 좀 빨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킨케어를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밤에 사용할 때는 한두번 정도 레이어링 해주는데 바로 화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발라줄게요. 로우캐스트의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앰플입니다. 최근에 거의 한 3주 정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 로우캐스트 제품은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해봤는데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 나온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괜찮더라고요. 이 앰플 하나만 발라도 충분히 속까지 보습이 채워지는 그런 느낌? 근데 또이 제형 자체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렇게 화장 전에 발라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흡수도 굉장히 빠르게 돼서 이게 뭔가 불필요한 잔여감 없이 이렇게 충분히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앰플이에요. 그래서 요즘 진짜 꾸준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약간 광채나는 피부를 연출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건데 이 더마피아 오일 세럼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굉장히 사용을 많이 했어요. 이거는 그냥 볼에 이렇게 한 방울씩만 써줄게요. 요즘 밤에 발라주고 있긴 한데 오늘 약간 좀 피부가 촉촉하게 연출이 됐으면 좋겠어가지고 얘를 지금 사용을 해줄 거예요. 조금 더 이렇게 광도는 그런 쫀쫀한 피부로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크림도 로우캐스트 제품이고 로우캐스트 에키네시아 카밍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얘네가 뭔가 패키지가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좀 마음에 드는 그런 패키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수분 젤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이거든요. 진짜 엄청 가벼운 수분 크림 같은 그런 제형인데 또 보습은 잘 되더라고요. 이제 계절이 점점 따뜻해지면은 엄청 무거운 타입의 크림을 바르기가 좀 꺼려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제형감은 엄청 그냥 수분 크림처럼 발리는데 보습도 딱잘 잡아주기 때문에 딱 요즘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열심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쫀쫀하게 피부가 딱 스킨케어가 됐거든요. 선크림은 라곰 셀러스 선젤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크림 되게 촉촉하거든요. 이 라곰 선크림 이렇게 바르고 나서도 백탁현상? 하나도 없이 촉촉하게 마무리가 돼서 좋아요. 이것도 남은 거는 그냥 목에다 발라줄게요. 목도 타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나서 피지 속 티존 베이스 에뛰드 거 사용해줄게요. 이거 사실 좀 오랜만에 쓰는 건데 제가 요즘 이제 그냥 마스크 계속 끼고 다니니까 화장에 좀 신경을 안 쓴다고 해야 되나? 근데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귀찮더라고요. 어차피 마스크 쓰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제가 오늘은 놀러 가기 때문에 오늘 호캉스 하러 가거든요. 브이로그도 찍어올 생각인데 오랜만에 이제 놀러 가니까? 프랑스 가니까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룰라 롱래 스팅팁 컨실러 커버핏 라이트 베이지 지금 다크서클이라 아, 또 최근에 약간 이렇게 볼에 계속 뭐가 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약간 접촉성 피부염처럼 이렇게 마스크랑 딱 닿이는 부분이 너무 따갑더라고요. 오늘 베이스는 VDL 쿠션 사용해줄게요. VDL 엑스퍼트 멀티커버 톤업 쿠션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촉촉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좀 뽀송뽀송한 그런 제품을 쓰는데 오늘은 VDL 쿠션을 사용해줄게요. 이것도 딱 처음에 엄청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다시 뽀송한 거 쓰다가 오늘 뭔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촉촉한 걸 쓰고 싶어서 오늘 얘를 들고 와봤습니다. 부산은 벌써 진짜 봄이에요, 여러분. 인스타 보니까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맨날 춥다가 갑자기 봄이요 최근에 비가 계속 계속 왔었거든요. 그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괜히 같이 날씨 따라서 기분도 축 처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햇빛이 싹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차피 눈 쪽에는 섀도우 바를 거니까 그냥 얇게만 두드려줘도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방울은 약간 쓸어서 발라줄게요. 이게 원래 쓰던 쿠션보다 너무 가볍게 발려가지고 커버력이 완벽하진 않지만 또 요즘은 이런 게좀 대세잖아요. 완벽하게 가리는 것보다 좀 잡티가 살짝 비치더라도 이렇게 투명한 그런 피부 우선은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눈 화장을 하고 나중에 컨실러로 한 번만 더 커버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빈드 서울 그린너리 베이스 파우더 팩트 사용해줄게요. 이자빈드 서울이 좀 베이스를 잘 하더라고요. 이게 같이 내장된 퍼프가 있긴 한데 저는 브러쉬로 사용을 해주는데 이게 브러쉬로 사용을 하면 여기 겉에가 오돌토돌하게 계속 까진다고 해야 되나? 그이 브러쉬에 까이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딱 파우더가 잘 잡아주더라고요. 근데 대신 양 조절을 좀잘 해야 돼요. 이게 엄청 잘묻어나더라고요 색조가 올라갈 부분에만 일단은 해주고 일단은 눈썹을 바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뒤에 보면 은 이렇게 솔이 달려있어요. 근데 이 솔이 뭔가 처음엔 불편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편하더라고요. 눈썹은 그냥 대충 그려줍니다. 살짝 약간 둥근 느낌이 나게? 그리고 이 컬러가 되게 뭐 한국인한테 맞춰서 나온 그런 브라운 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앞에 살짝만 그려놓고 이 뒤에 있는 붓으로 이렇게 스머징 시켜주면 은 자연스럽게 섞이더라고요. 아 큰일 났어. 제가 지금 짐도 싸야 되거든요. 이제 호캉스 할 짐도 싸야 되는데 아 어제 싸놓을 걸 진짜. 늦었는데 짐도 싸야 되고 큰일이다 정말. 꼭 이렇게 미리미리 안 해놓고 후회를 하는. 하여튼 이렇게 그려주고 나서 이걸로 바로 애교살도 살짝 살짝 그림자 그려줄게요. 립을 먼저 발라줄 건데 립은 오늘 둘다 촉촉한 제품으로 들고 왔어요. 일단 베이스로는 문샷 틴트를 발라줄 건데 문샷 틴트 피 샤인 유스 코랄 컬러예요. 이렇게 예쁜 코랄 컬러예요. 롬앤의 글라스팅 워터 틴트 02 레드 드롭 컬러 이렇게 발라주려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촉촉한 틴트를 쓰고 싶더라고요. 일단은 얘를 가볍게 이렇게 발라주고 제가 오버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촉촉한 틴트 바를 때도 이런 연한 컬러로 이렇게 팁에 별로 안 묻어난 쪽으로 이렇게 입술산을 이렇게 살짝 뭉개면서 발라줘요. 이렇게 여기도 경계가 모호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손으로 좀 두드려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약간 좀 팁에 묻어난 면으로 이렇게 한번더 깔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입술이 살짝 도톰해 보이면서 번진 듯이 이렇게 스머징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 중간에다가 레드 드롭을 발라줄게요. 예쁘다. 이렇게 입술 발라주고 또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아, 이거 제가 스킨푸드... 광희랑 내고왕 했을 때산 건데 제가 11월 18일에 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3월 1 0며칠에 받았어요. 진짜 4개월 만에 받은 제품입니다. 진짜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원래 이사하기 전에 샀었거든요? 스킨푸드 거기 본사에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진짜 이사해서 바꿔야 되는데 힘들게 힘들게 바꿔서 또 이사하고 나서 또 한참 기다려서 받았습니다. 근데 한참 기다렸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화가 사르르 풀렸어요, 진짜. 이 컬러는 바닐라 로즈 컬러인데 진짜 이게 오븐에서 구워냈다고 하는데 분위기 있는 톤 다운된 그런 로즈 컬러거든요. 약간 말린 장미 정석 같은 느낌?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받고 나서 얘만 블러셔를 지금 계속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퍼프로 바르면 더잘 발린다 하는데 조금 모가 거친? 그런 브러쉬로 바르면 충분히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얘로 이렇게 턱이랑 코끝이랑 콧대랑 살짝 쓸어가지고 전체적인 색감을 맞춰줄게요. 이거 보세요, 진짜. 예쁘죠? 그래서 이 컬러 말고 다른 컬러도 지금 사고 싶어졌어. 진짜 너무너무 예뻐. 눈 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살짝 글리터 포인트를 줄 건데 오늘 섀도우의 메인 제품이 있거든요. 이거 얼리시아에서 새로 나온 제품인데 얼리시아 글리터피아 아이 팔레트 올 오브 글리터예요. 이게 1호인데 전부 다 글리터로 구성된 그런 팔레트더라고요. 약간 저처럼 진짜 글리터 좋아하고 화장에서 이 반짝이를 빼면은 화장이 완성이 된게 아니다 하는 분들은 진짜 너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팔레트. 얘는 반짝이로 구성이 어 있기 때문에 싱글 섀도우로 베이스를 깔아주려고 합니다. 섀도우 색감도 맞춰주고 싶어서 이 바닐라 로즈 컬러. 이 블러셔를 섀도우로 살짝 사용을 해볼게요. 손에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깔아줄게요. 살짝 이거 색감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냥 가볍게만? 이 블러셔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진짜로. 다른 색도 사야 될것 같아요. 맥의 싱글 섀도우 테테아 틴트 컬러. 이 컬러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런 복숭아 살구빛 이제 음영을 한번더 쌓아줄게요. 근데 그 바닐라 로즈 이걸로 깔아놔서 티가 좀안 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더 넓게 깔아주고 이거 <목소리> 에뛰드하우스 룩앤마이아이즈 카페 해피제리 컬러 살구 핑크 그런 색이거든요. 이 애교살 부분이 약간 불뿍한 그런 느낌? 좀 청초해 보일 수 있도록 같은 이런 식으로 살짝 더 깔아주고 나서 그리고 이 글리터 사용해줄게요. 이 얼리시아 제품 자체가 비건 브랜드인데 이번 글리터도 역시 비건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되게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입자가 좀 작고 자잘자잘하게 차르르한 그런 빛도 있고 이렇게 가운데 같은 거 보면 은 얘는 약간 글리터 밤 느낌? 여기 맨 밑에 있는 이 컬러. 너무너무 예쁜 그런 컬러거든요. 살짝 브라운 느낌? 눈두덩이에다가 발라줄게요. 너무 예쁘다. 이게 빛이 좀 이상하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눈두덩이에 이렇게 발라줄게요. 여기 맨 위에 있는 미라지 컬러.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살짝 금색빛이 나는 그런 색깔 같은데 이게 펄이 핑크색 펄이더라고요. 이렇게 핑크빛으로 펄이 반사가 돼요. 그래서 너무 매력적인 그런 컬러더라고요. 이렇게 눈에 딱 올리면 은 핑크빛으로 반사가 돼요. 그래서 이 컬러가 진짜 뭔가 매력적인 컬러? 그리고 애교살에도 이제 발라줄 건데 애교살은 이 컬러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이거는 프라임 컬러 같은데 이런 느낌 모래알 반짝이듯이 되게 차르르하게 빛나더라고요. 이렇게 애교살에 이렇게 깔아줍니다. 이렇게 애교살에 깔아줬어요. 약간 여기 처음에 있는 이 컬러로 눈 앞머리 쪽에 포인트가 되도록 발라줄게요. 여기 이렇게 여기 핑크 오컬트 컬러 이 컬러도 살짝 입자가 굵기 때문에 눈동자 바로 아래쪽에만 포인트로 살짝 올려줄게요. 얘는 약간 글리터 젤 같은 타입인데 꾸덕하게 딱착 달라붙기 때문에 지속력이 되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애교살이 뿜뿜뿜해졌어요. 슬리피트 아이즈피 섀도우 데일리 크랑키 아몬드 색깔. 이거는 딱 고동색에 살짝 금펄이 들어있는 건데 좀 아이라인처럼 음영을 넣어줄게요. 약간 밑바탕 그리는 느낌으로 좀 빼주고 이렇게 언더에도 살짝 이렇게 트여 보일 수 있도록 마스카라는 블랙루즈 시지 퍼펙트 래쉬 카라 디지 블랙 이 블랙루즈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많이 묻어나는 편이기 때문에 좀 속눈썹 깔끔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티나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약간 속눈썹 존재감이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어, 마스카라 반대쪽까지 하고 언더 속눈썹도 해주고 아이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왔습니다. 매력점을 하나 찍어주려고요. 눈 밑에 좀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만... 컨실러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윤곽을 잡아줄게요. 쿨 아트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 이거 3개 섞어서 얼굴 외곽에 코가 좀날렵해보였으면 좋겠어서 여기 코를 약간 조각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약간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화장 끝! 화장 끝이고 빨리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웃음> 여러분 저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왔고요. 어, 지금 저 빼고 언니들이 모였다고 해서 지금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서 호캉스 하는 거 영상 찍어올 생각인데 그러니까 브이로그 지금 찍고 있어서 거기 합쳐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꼭 달아주시고 보고 싶은 영상 있으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저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